퍼덕 퍼덕 거리는 새 푸른 하늘 좋다고 높이 높이 나 날개 접었을까? 버덕버덕 날고 싶어도 날 수가 없네. 울고 싶... 울 수가 없는 새야 못다한 청춘이 달퍼 하랑새는 우로예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늘에 계신 천주 성부님 강가희, 강민영, 강민지 강민지, 강은경, 강주환, 고미현, 권수정, 김경엽, 김단희, 김도은, 김동규, 김미정, 김미주, 김보미, 김산하, 김선영, 김세리, 김송, 김수진, 김슬기, 김연희, 김예은, 김용, 건 김원준, 김유나, 김의진, 김인홍, 김재강, 김정훈, 김주환, 김지현 삼일 최신 하느님, 성모 마리아님, 김지현, 김현수, 김효석, 나현태, 남상호, 노류영, 노승. 원, 노은서, 문효균, 박가영, 박소영, 박소영, 박소현, 박시연, 박지애, 박지혜 박진실 박초희 박현도 박현진 배현호 서수빈 서예솔 서용현 서형주 송영주, 송은지, 송채림, 신애진, 신한철, 심주용 안다해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세상을 구원하신 천주 성자님 천주 성령님 삼일체이신 하느님 성모 마리아님 엔 키스케 플래시 스티브 토마스 딘 티투엔 에벤센, 가더 크리스티나, 고나갈라 게다라 이스마일 문퍼 그레이스레칫, 구네고 리마무레의 김옥사나, 코즈키 안, 마카이 나티카, 무크마 드라우프, 라술리온 우글리, 올리아의 알리 레자, 율리안나. 라스마네시 아파. 레아네사드 아타시. 세니아조. 손 맹단. 토이카와 메이. 테베르드 클레이. 시앙 잉메이. 양 휑다. 자오민 구이. 파카다 아알리. 죽은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안민형, 안소현, 안지호, 양희준, 오근영, 오지민, 오지연, 유연주, 유채화, 윤성근, 윤재희, 이건주, 이경훈, 이남훈, 이다솜, 이동민, 이민아, 이민영, 이상은, 이수연, 이수현, 이승연, 이승연 이유찬, 이은재, 이정환, 이주영, 이지한, 이지현, 이진우, 이한솔, 이혜린 연서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이현우, 임종원, 임지수, 장승민, 장한나, 정희미 정아량, 정영주, 정주희, 정지혜, 정창주, 조경철, 조재민, 조한나, 진세은, 차현욱, 최현인, 최다빈, 최민석, 최보람, 최보성, 최수빈, 최유진, 최재혁, 최정민, 최혜리, 추인영, 한규창, 한수빈, 홍의성, 황윤정 황정아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온가닥에서 모든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